엽떡을 한 번도 매운맛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도전해볼까? 너무 죽을지도 모르니까 치즈 추가할까? 그 매울까봐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생 추가, 우동사리 추가, 치즈 추가 하나도 안매운건 어떡하죠? 아니야! 나 절대로 맵다는 말안할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한면봐한 번이라도 하면 내가 진짜 24시간 방송한다 먹어봅시다 아뜨거 음~~ 이거 뭐야? 짱맛있어요 짱맛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엄청 고소한 만두국만? 음~~ 엽떡 치즈 오 치즈 살아 있어우와 지옥의 붉은빛이다 와우 와 시작은 소세지부터 음. 아 맛있어 아유 너무 맛있다 안 매워 근데 별로 안 매운데? 먹을만한데요 아 떡이 쫄깃쫄깃하고 치즈는 고소고소하고 칼칼한데 맛있어요. 음. 떡이랑 소세지랑 같이 치즈랑 음. 이 진짜 너무 잘해 아니 엽떡 제일 매운맛이 이게 제일 매운맛이라는 게좀 놀랐다 왜냐면 제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맵지 않은 것 같아요 먹을 만한데 진짜? 그게 맛있게 매운데? 음. 달달하고 매콤하고 근데 좀 뜨거워요 어묵 어묵 아, 우동사리도 있다, 맞다 우동도 넣어야겠네요 우동? 떡볶이에 우동을 처음 먹어먹은 는데 와우 이거 심상치 않겠는데? 음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로. 음. 응. 뜨거워서 후 불어먹게 돼 응. 목마리니까 한입 목이 많이 말랐어요 <웃음> 아왜 콧물이 나지?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운데 맛있는 그런 음식인 거 있잖아요? 어이 <웃음> 뼈다아 뜨거우니까 더 뜨거워 <웃음> 매운맛 별거 아니야크 쿨피스 왜드셔서요 목맥히잖아 크쿨피스 안먹어? 응. 무귀워기아막 강아들 짓던데 떡볶이 먹을래? 나왜 안줘? 이리와 아 준다 했잖아 이리 와봐 아까 준다 했잖아 왜나 안줬어 자기 줄래? 이 이거 먹어봐 응. 아, 매워 나땡일도 없네 매워서 맵긴 먹으면 하나는데하나 응. 맵잖아 그래도 맛있겠다 아 너무 말라 지금 얼마 하네? 너무 하지? 응 그리고 이거 한 숟갈 먹어봐 응아아 진짜 맛있어? 만둣국 맛이야 만둣국 맛 그래? 근데 맛있지? 응, 떼고 줄안다 <웃음> 줄까? 한 그릇 줄까? 응, 떼고 줄 난다. 어? 괜찮아요. <웃음> 맛있긴 하는데. 안 먹는다고. 와, 배부르네 <웃음> 아, 목이 너무 말랐어가지금 오늘 아. 사이드도 먹어볼까요? 음, 맛있어. 아, 김이랑 밥을 좋아하는요 술의 경지예요. 아니야, 봐박 이렇게 막, 이거 막 찍어 먹는다. 이거 봐봐. 여기 김말이 한금도 먹어봤는데 하, 다 뜨거워 집제왜 이렇게 빨리 갖다 준거야? 뜨겁게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음식이 식질 않아 이것이 바로 소떡소떡 음, 아 음, 근데, 강남이라 진짜 뜨거워요. 언니, 우리야. 음, 언니, 원래 눈좀 촉촉해. 알면서. 핫도그도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 안에 거의 뭐 빵일 것 같은데. 아무 맛도 없네 <웃음> 이거는 기대 안했는데 완전 고소하고 축조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 근데 핫도그는 그냥 소쏘 이거 김말이 튀김도 소쏘 김은 맛있어요 아르트 <웃음> 옆에 볶음 우동인가요? 억다 이거 우동 시켰어요. 음 반문지 진짜 맛있어요. 아니, <웃음> 아이. 양념 떨어지려고 분게 아니고 아니 무슨 소리.. 와 음모다 음모 이렇게 몰아갈 수 있구나 언니 핫도그도 떡볶이 한번 찍어 먹어주세요 김은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지만 한입에 들어가는.. 이거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지 음~~ 어, 소세지 왔다. 담궈달라고요? 됐죠? 근데 이거는 겁나 맛있다 우와 <웃음> <웃음> 얘랑 얘랑 아주 절친이에요. 또 웬일이야? 음. 저도 헷갈려요. 뜨거운 건지 매운 건지. 음. 다 아, 부르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엽떡 제일 매운맛에 성공했습니다 요즘 위가 너무 쪼끄해졌어요 그래서 많이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엽떡 매운맛 먹을만했다 그닥 그렇게 엄청 맵지않다 양이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있죠 매우러요 근데? 저 사실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아프고 거리고 어 잠깐만 아, 주체할 수 없는 거 있죠? 아니 나 너무 콩고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가? 진짜 배불 진짜 진짜 사실 이거 좀더 먹고 싶은데 아더 먹으면 속불편할거못 먹겠어요 꽉 찼어